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and now I l a y my head in it and I'm sorry I'm not perfect but I knew that I wouldn't be I guess it's fine for...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퍼스널컬러 진단 영상을 올렸잖아요 여름 쿨톤 라이트 톤으로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가 두 번째로 받은 거였거든요 그 전에는 여름 쿨톤 브라이트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최근에 받았을 땐 여름 쿨톤 라이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메이크업 할 때나 옷 입을 때 여러 가지 쿨톤 컬러를 활용해야 한다 라이트 톤이라고 다 라이트 톤만 사용하면 은 너무 한정적이라서 그건 또 잘못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쿨톤 컬러를 다양하게 라이트부터 딥톤까지 다 활용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조언대로 어, 쿨톤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먼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오늘은 좀제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걸로 일단 먼저 깔아볼게요. 이 제품이 약간 다크닝이 있는데 그래도 커버력도 되게 높고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쓰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아까 사실 고데기 하다가 여기 데웠거든요. 집에 약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두고 있어요. 흉진이 어떡하죠? 오늘 화장 진짜 잘 먹는다. 기초를 되게 잘 해줬나 봐요. <웃음> 커버력도 꽤 높은 편이고. 적당한 속광이 좀 올라오는 세미트 제형이에요. 어, 이거 어떡하지? 점점 빨개지네. 오늘 베이스 완전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컨실러로 아까보다 좀 밝은 색으로 해서 하이라이팅도 좀줄겸 커버도 같이 해줄게. 제가 가장 신경쓰는 기미 주근깨 부분이랑 여기 색소침착 때문에 조금 어두워진 부분 그리고 얼, 얼굴 중에 유독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림자가 많이 진다든지 이 다크서클 부위에는 너무 두껍게 올리면 주름이 끼기 때문에 잔량으로만 이렇게 커버를 해줘요 다음은 이 지방시 브라이트닝 루스 파우더를 사용할 거예요 예전에 이거 지방시 파우더 좀 어두운 색 사용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밝은 색들 나와있는 이름 그대로 브라이트닝 좀 밝게 화사하게 해주는 파우더로 사용해 볼게요 음, 냄새가 진짜 엄청 좋다 베이비 파우더 냄새? 원래 베이비 파우더 냄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그냥 그런 베이비 파우더 냄새아 애기궁둥이 냄새가 아니라 뭐지 이게? <웃음> 약간 그런 코튼 향, 향기라 해야 되나? 되게 부드러운 향이 되게 진해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오랜만에 슈에무라 펜슬 브로우를 사용해볼게요. 이건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맥 아이브로우랑 스으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약간 연필같이 그려지는 거. 그리고 반대쪽도 맞춰서 그릴게요. 저는 이쪽 눈썹보다 이쪽 눈썹이 좀더 완만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좀더 완만한 형태로 일자 눈썹같이 그리고 싶을 때는 이쪽 눈썹을 먼저 그려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눈썹을 많이 나뉘고 살짝 다듬었거든요. 여기 산을 좀 깎았어요. 뭔가 눈썹 산이 있으면은 인상이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강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살짝 남성스러울 수도 있고, 뭔가 제 인상에는 그런 것같더라고 이제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잡아줄 차례. 지금 눈썹이 너무 진해 보이니까 빨리 윤곽을 잡아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눈썹이 조금만 그래도 너무 진해져서 살짝 좀더 눈썹이 연했으면 좋겠어. 진하게 안 그리면 눈썹 모양 바꿀 때 너무 티나더라고요. 저 같은 고충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엄청 진한 편은 아닌데 저 어렸을 때 제가 눈썹이 진짜 진한 편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정말 숱도 엄청 많고 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요? 물론 눈썹을 안 그려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눈썹이 되게 이쁘거든요. 벌써부터 콧대가 아주 살아났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럽지? 어, 너무 스트레스받아. <웃음> 제가 일해서 영상을 항상 새벽에 촬영해요. 날 밝을 때 촬영하면 이게 약간 소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밖에 좀더아이홀쪽 음향을 좀 잡아주고 입술 음영도 얼굴 쉐딩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얼굴 변화도 제일 많고 이목구비가 확 뚜렷해지는 느낌 얼굴 외곽도 갸름하게 잡아줍니다 이마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요 머리가 난장판이 됐네 <웃음> 댓글로 어떤 구독자분이 이거 써달라고 바꿔보시더라고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4호 뮤즈타운 우리를 봐 로즈... 로지, 로즈로어? 이름이 정말 길고 귀엽지만 <웃음> 저도 사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빨리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쓰는 김에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리려고 오늘 딱 카메라를 켰죠. 저는 먼저 이 베이스 컬러 이걸 한번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또 확대를 해야겠죠? 잘 보여드리려면 음 생각보다 더 라벤더 느낌 바르면 그냥 딱 색깔 봤을 때는 살짝 베이지 느낌이 강했는데 직접 사용하니까 또 라벤더 느낌이 강하게 발색되네요 음, 너무 예쁜데? 쿨톤 팔레트예요 쿨톤 팔레트 웜톤 분들도 쿨톤 메이크업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더도 이렇게. 이거는 좀더 어두운 컬러로 속눈썹 가까이에 칠해서 음영을 줘볼게요. 언더도 앞에까지 장량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 진한 다크 브라운 컬러로 살짝만 묻혀서 눈 끝에. 이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음영을 주고요 삼각존도 그리고요 투명베이스에 무지개펄이 들어있는 거를 발라서 이걸 눈두덩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 떴을 때도 살짝 보일 정도로 이건 살짝 코랄레드 컬러의 입자가 큰 무지개 펄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언더에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 너무 예쁜데요? 약간 푸른 펄들도 들어있으니까 진짜 쿨톤들한테 쓰면은. 너무 예쁘게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파란 펄들이 은은하게 반짝이거든요. 보라 펄들도 있고. 펜슬라이너긴 한데 여름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약간 워터프루프 기능이 뛰어난 걸로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픽싱이 딱 되고 나면 은잘안 번지더라고요. 음... 이렇게 얇게 살짝만 눈꼬리를 올려서 이렇게 그릴게요.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에서 끝에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를 살짝 덮어주면서 수머장 시켜줄게요. 이제 아까 썼던 쉐딩 컬러로 이렇게 묻혀서 애교살을 그려볼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집어줄게요 오늘도 역시 음영이 조금 짙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바짝 찝어줄거예요. 언더 속눈썹을 찝을 때는 밑에 다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닦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장했던 거다 망쳐요. 제가 몇번 귀찮아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귀찮아도 한번 닦고 가주는 게 훨씬 덜 귀찮은 방법입니다. 이 마스카라는 제가 최근에 써봤거든요? 좋다는 말만 계속 들어봤지, 언젠가 써야지 하고 있다가 써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쓰는데 뭉침 같은 거 하나도 없고, 특히 이 소리 얇아가지고, 눈두덩이에 안 묻는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컬링 고정력도 높아가지고, 외출할 때도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너무 잘 발려요. 깔끔하게. 진짜 진짜 마음에 드는 마스카라예요. 끈거림도 없고 음, 너무 좋아요. 반대 속눈썹도 이렇게 해줍니다. 언더도 마찬가지로 길게 길게 이렇게 막 문지르는데 뭉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진짜 신기해요. 대신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게 좀 티나게 해주려면 좀 많이 많이 더 칠해줘야 돼요. 다음은 롬앤. 예전에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한번 써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팔레트를 못 구해가지고 다 품절이라서 못 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블러셔만 사가지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보여드리네요 영상에서는. 이것도 쿨톤 완전 추천템. 되게 뽀얗게 라벤더로 발색이 돼요. 뭔가 벌써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앞볼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다음 이 블러셔에서 보랏빛이 좀더 도는 컬러를 사용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앞볼 쪽으로 그래서 광대도 살짝 감싸주고 이건 이번에 어뮤즈에서 새로운 텍스처의 성수동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써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컬러가 이거 진짜 이쁘지 아요 데일리로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 립으로도 너무 예쁘겠다 해가지고 그꼭 영상에서 한번 발라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요 기존에 그런 벨벳 립이랑 좀 다른 느낌? 살짝 촉촉한 느낌이 오일감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오일 광택이 나진 않고 되게 부드러운 보송보송한 느낌? 너무 좋아요 저 오버립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음. 이것만 발라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스타일대로 또 화장하려면 은 안에 좀더 붉은 기 있어야죠.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사놓고 당일에 한번 밖에 안 썼는데 오늘 발라야겠다.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풀톤 핑크 레드 느낌. <웃음> 살짝 쿨한 핑크 빛이 도는 핑크 레드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아,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네요 머리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까 고데기한 게 거기다 풀린 것 같지만 좀 살려서 집에 스프레이가 다 떨어져서 스프레이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왜또 조명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움직이면 뭐 변하네.